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첫째 주정뱅이 스승을 만나 피나는 훈련을 통해 우린 고수로 거듭난다 둘째 끔찍한 사고를 당한 뒤 사이보그 로봇으로 다시 태어난다 셋째 보자가 되어 규화보전을 익힌다 넷째 리암리슨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원빈의 옆집에 살면서 존닉의 개가 되고 람보에게 보안을 맡긴다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영화 속 병만 무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미세먼지만큼이나 가찮은 무기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까지 꽉꽉 채워서 단디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주시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 레프리콘에 등장했던 포고스틱입니다. 포고스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다름 아닌 스카이 콩콩의 원래 이름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이기구 스카이 콩콩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걸로 사람을 조집니다. 그냥 들고 뛰면서 사람을 조금조금 밟아주는데 세상 찰지죠. 역시 말안 듣는 놈주업할 때에는 그냥 스카이 콩콩으로 확 타짜 원아이드 잭 정말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화투장을 버리고 카드를 꺼냈는데 나무슨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원카드 하는 줄 아니 그렇게 카드 게임 못 살릴 거면 차라리 이 형처럼 집어 던지기라도 하던가 카드는 플레이하는 것보다 던지는 게더 중요하다며 신기에 가까운 카드 날리기를 선보여 주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어시스트를 받아 발리킷도 가능 여러 번널 단념하려 했던 여명이 형님 역시 숙취 해소엔 좀비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일단 야구 빠따 추천합니다 손맛이 기가 막히죠 만약 검술의 달인이라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현란한 발차기로 정신없이 뚜까 해던가 심플하게 헤드샷을 날려버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무기도 없고 능력조차 안 된다면 동묘 앞 부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LP판을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공격력 여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왠지 스트레스 풀기에는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죠. 던지기 전 내용 확인은 필수 명반은 패스하고 쓰레기는 날리면서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어봅시다. 쌍절고는 유연한 대처능력과 더불어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특유의 장점으로 노란 트레이닝복과 귀를 찢는 괴성 저세상텐션의 발차기와 함께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로 손꼽히는 무기입니다. 뭔가 트리키하면서도 쌈빡깔롱한 느낌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만만해서일까요 여기 한 남자가 그만 선을 넘고 맙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이 남자 특히 야 굴속에서 잠을 자던 쥐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쌍절곤으로 만들고 마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들쥐 쌍절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초밥 쌍절곤을 능가하는 말 그대로 미친 무기였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들쥐들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인 거겠죠 바람 패는 데 들쥐 쌍절곤이 있다면 좀비 잡는 데는 물고기가 딱이죠 이 영화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를 되살리던 중 그만 실수로 좀비들이 창궐하게 된다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휘 오로지 물고기만 가지고 좀비들을 척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끼케야 안죽거리에 불과했던 물고기 한 마리의 가열찬 변신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 남편이니 영화 보실 분들은 만발의 준비를 갖춰주시고요. 저는 무서운 거잘못 보는 관계로 이쯤에서 패스하겠습니다. 한번 표적이 된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키노사지의 저주 그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두드려 맞는 것인데요 시꺼먼 후드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괴한이 등장 타겟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광란의 숟가락질을 퍼붓는다는 설정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지만 어떤 의미로는 가장 끔찍한 무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사실상 맞아 죽는다기보다는 그냥 늘. 어 죽 죽는 게더 빠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과연 숟가락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인무기로 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병만무기 두 번째 챕터 다음은 말뚝을 깎아 넣은 압축식 차감기입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공사장에서 땅 파고 돌부을때 쓰는 그거 맞고요 여기서는 흡혈귀들을 상대하기 위해 마개조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딱 봐도 아시겠지만 성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냥 말뚝에다 망치질 한 번만 해도 골로 가는 애들한테 바이브레이션의 처절한 위력을 실감하게 해주었달까요? 뭔가 작동하는 모양새가 그리 썩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흡혈귀 때려잡는 데는 이만한 무기가 또 없을 것 같네요 강랄한 마약 밀매상인 부초의 뒤를 쫓고 있는 수술끼의거리악사엘 마리아치 그가 가지고 다니는 거대한 기타 케이스 안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중화기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딘가 살짝 아쉬웠는지 마리아치는 영화 후반부 그의 절친한 동료들을 긴급 섭외하게 됩니다 마리아치의 기타 케이스가 그냥 평범한 수납용이었다면 이들의 기타 케이스는 그냥 그 자체가 중화기였는데요 끊임없이 쏟 다붙는 무한탄창은 기본, 심지어는 미친 파괴력을 자랑하는 로켓 런처까지 쏴 제끼입니다. 솔직히 약 빨고 만든 게 분명해 보이긴 했으나, 그래도 왠지 x 신 같지만 멋있는 뭐 곧다한 느낌이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한편 여기에는 현대의학을 아득히 뛰어넘는 의수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야쿠자들에게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자신의 한쪽 팔마저 잘려나가게 된 주인공 아미는 이후 복수를 위해 머신건 의수를 장착 적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위력 하나만큼은 진공 믹서기 뺨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마치 적들을 쏴죽인다기보다는 그냥 갈아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복수에는 머신 뭐 것만한게 없죠 다음에 하이마트에서 세일하면 공구 한번 가봅시다 <웃음> 머신거리 의수의 끝판왕이었다면 이분은 의족의 끝판왕이죠 그 이름도 찬란한 체리달링 왠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대는 그녀입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뒤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체리달링 훌륭한 댄서가 되는게 꿈이었던 그녀는 깊은 상심에 빠지고 마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전남친 엘레이는 체리 에게 뜻밖의 선물을 전해주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관총 의족 이었죠 무시무시한 좀비 들로 뒤덮여 버린 암담한 세상, 디 발로 스스로 헤쳐 나가라는 전 남친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아무튼 이 기관총 달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위력이면 위력, 성능이면 성능,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요. 이런 애들이 언제나 그랬듯 무한 탄창은 기본이고 유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한 방에 뿌셔뿌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 반동으로 하이 점프까지 시전, 저 세상 텐션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막판에는 기관총 대신 미니건을 장착,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까지 선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병마시면 뭐 어떻습니까? 멋있으면 창땡이죠 다음은 마징가 제트의 아프로다이 a를 시작으로 수많은 여성형 로봇 들의 필수 무기가 된 것은 물론 뭔가 b급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 심지어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섭렵했던 인체의 신비를 형 이상학적으로다가 가열차게 해석해버린 브라탑 웨폰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정말 그 임팩트 하나만큼은 확실히 끝내주는 무기라고 할수 있겠 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 속에서 정말 다양한 형 의 무기들이 등장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가장 먼저 007 북경특급에 등장했던 화염방사기 5만도의 고열 화염을 내뿜는다는 화끈한 설정이었고요 마셰티킬즈에서는 wd라고 불리우는 탈부착형 미니건이 등장 이름처럼 무언가를 w로 묻고 아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죠 아무튼 뭐 그런 무기입니다 심지어는 세트 아이템으로 등장하는데 하이가 요딴 식으로 어, 뭔가 자웅동체 시스템이랄까요 참고로 이 친구의 첫 등장은 데스페라도였으며 황혼에서 새벽까지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굳이 끼워넣자면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페드소나 같은 무기랄까요 마지막으로 오스틴 파워 제로에서는 박자에 맞춰 총알이 발사되는 뭔가 리드미컬한 웹폰이 등장하는데요 독특하게도 이 무기에는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페로몬 발사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유 라면 차라리 저걸 벗는게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무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대방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텐데요. 여기 그러한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일명 올가스모레이터. 이름부터 굉장히 화끈한 아니 그냥 화끈거리는데요 다름 아닌 상대방으로 하여금 빨간 맛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 그대로 완전 또라이 같은 무기입니다 이걸 맞게 되면 일단 동공이 풀리고 침이 질질 나오면서 온몸이 후덜덜 전이는 상실하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이걸 굳이 무기로 썼을까요 저 같으면 다른 용도로 하 암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린 데서 한번 해보는데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모르겠네 어쨌든 오늘도 예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웰.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 웰. 활활 타오르는 애정으로. 하루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까? 하루, 하루, 하루. Yeah.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